어?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Hey, what> n <목소리> <Nope. 목소리> <Huh? 목소리> 갑자기 뭐 하는 사?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깼다. 왜? 개, 개가 멍멍 개가 짖는 꿈 꿨다? 멍멍 개가 짖는 꿈 꿨다야? 응? 개가 멍멍 이렇게 하는 꿈 꿨다? 너무 잘잔거 아니니? 말리 <웃음> 봐봐, 하냐 어? 자랑세요 <웃음> <따라하세요>, 언니 <웃음> 고양이는 <웃음> 야옹 고양이는 <웃음> <웃음> 에이 재밌어? <웃음> 고양이는 하아 <웃음> <웃음> 고양이는... 고양이는... 골골 이는 고양이는... 고양이는... 고양이는... 고양이는... 고양이는... 안양이는안양이는 고양이는... 고양